음. <목소리> 얘들아,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そうなんかあのなんかなんかご飯食べに行ってでそこが結構日本食が多いとこでま一応こうやってバーって並んでてで何食べようか見てて行く感じですけどそうそうそうタイよりタイよりタイよりでなんか日本のラーメン屋さんがいたんですですごい優しくいつもみんなさあでかあっていうちなんかいいけどラーメン屋さん行ったらいかがかなって。分からか<笑><いかがかーって笑><笑> ですかをなんかいかがかなっていうとか、いかがか。そこそうそうできるよね。はい。エピソードは終わり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また言います。。新ちゃんリピちゃんだった私は最近がったあのエピンの欄がね、塗ってんの。<笑><笑><笑><笑> <言ってみたね。笑> <笑> 4 0やつ番号ね4 0結構いいらしくてね なんでわかんないな。最近40の赤の色ちょっといいよ。薄赤め。それではお世話になりましたコンパス使えるホテル最高。では次の場所に移動しましょう。<笑> 여러분 저희는 이 공원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예전에도 아까 그 호텔에 지냈을 때 창문에서 이큰 공원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어, 많이 가까이 에 있으니까 한 번은 오고 싶다 했는데 그때는 <웃음> 왠지 모르게 여기에는 안 왔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꼭 가자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런 기계들이 있네요 한국이랑 똑같아 에 수고해, 우리 두 사람이. 아, 내가 해야지. 네 여러분, 어, 페니슐라 호텔에 도착했어요. 아까 택시에서 조금 잤더니. 컨디션 조금 회복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호, 호텔 입구도 너무 예쁘고 로비도 너무 예쁘고 약간 리조트 느낌 났어요. 되게 여유로운 느낌 들고 그리고 한국어를 말할 줄 아는 스태프 분, oh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웰컴 티 자스민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방은 이쪽입니다. 여기가 이런 뷰입니다. 엄청나죠? 다리도 볼수 있고, 리버사이드도 볼수 있고 그리고 방에는 이렇게 이제 과일이 매일매일 나주신대요 그래서 이거는 무료로 먹을 수 있고 매일매일 다른 과일이 여기에 세팅된대요. <웃음> 그리고 저기 그거 알아봤는데 스파가 베니슐라 스파가 안에 있는데 고기가 되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블로그 보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런 기프트 서티픽 서티케이트. 그러니까 할인권도 주시더라고요. 그거는 800바츠라서 어3 2 0 800에 3,000 정도. 그리고 다른 방 다른 방이라기보다는 여기는 가방들이 여기에 올 거고. 여기 열면은 바스룸입니다. 여기가 세면대가 두개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보이죠? 오 이렇게 두개 있고 하나는 샤워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장실 입니다. 정말 기대했던 만큼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요 여기는 올가치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가격도 막 비싼 편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 퀄리티를 20만원 대로 이제 숙박할 수 있는 곳은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리고 페니슐라 호텔은 그 페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리버사이드를 좀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무료 페리도 있어서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기마. <웃음> 왓 아름 and 왓포 라고 하는데 여기 베니슈라 호텔에서 이제 페리를 타고 강을 건너가서 이제 거기서 다른 배를 타서 왓 아름까지 갈수 있다고 하네요. 기도 안 오고 너무 좋네.